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 방금 전에 제 친구랑 데이트라고 헤어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어, 바로 있잖아요 지금 소리나소리 채널에 보면 올라왔을지 모르겠는데 친구랑 하루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는 브이로그를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헤어지고 오늘부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겟레디위드모델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 모델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의류 모델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리맛소리 채널에서 예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그때 제 후배 세인이가 일본에서 여성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방문도 하고 어,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해저라는 브랜드예요그 브랜드에 하루 제가 가서 모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주, 2주? 2주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데뷔용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운동을 하러 가볼까요? 고네 여기 헬스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엄청 신상 피트니스 센터예요 네. 오늘 동생이 여기서 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제가 조금 늦어서 펴주고 <웃음> 표정, 표정, 표정이 너 안, 안 좋아요. 어, 여기요 <웃음> 오늘 제가 오늘부터 배우기로 해가지고 방문 했는데 지금 살짝 늦어가지고 눈치 보이고 지 굉장히 무섭대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응.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어, 너무 깔끔해요. 무섭네요. 운동을 너무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짜잔. 하... 음... 짜잔. 와, 새로운. 기구 필라테스의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 근데 저는 필라테스를 연습생때 몇번 배워본적이 있었근데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기구 필라테스는 이번에 완전 처음 해보는거라서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거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필라테스가 체형교정에도 너무 좋다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우고 자격증 이런것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계신 원장님께 배워서 함께 몸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어, 2주 정도 안 남았지만 그 모델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 필라테스도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을 만나볼 텐데 지금. 자 이제 저의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죠? <웃음> 제가 봤을 때 수지를 닮으셨어요. <웃음> 어, 뒤에 뒤에 누구시죠? 여기 알바생 아닌가요? 손호부입니다네 <웃음> 어, 그리고 뒤에 함께 네, 지금 많이 기분이 언짢아 보이시는 아니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속상하게 생겼어요. 네, 아,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그 26일날 어떤 패션 드리 모델을또 하게 됐어요. 그거 준비와 동시에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네, 아무튼 그러면 가볼까요? 옷을 일단 갈아입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 어, 이게 뭐야? 왜 트릭스 아니야? 네, 어, 여기 화장실인데? 옷 갈아입는데 어디지? 화장실이었나? 아장실 맞나? 어 자, 여기서부터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습 아, 또다시 운동을. 다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근데 되게 기부들이 이건 뭐지? 근데 기부 필라테스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유니인분들도 많이 하고 다른 여성분들도 진짜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쓰는거지? 저는 <웃음> 그럼 오랜만에 인바디를 하러 가는겠습니데 방금 전에 고산부식이 거기서 아,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 <웃음> 저 지금 고산부신식 엄청 많이 먹고 왔거든요. <웃음> 배 모니 너무 많이 남았어요. 왜? 왜? 너무... 와, 제가 이 촬영까지 10일 남았거든요? 10일 동안 조금 운동을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웃음> <웃음> 저녁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을 때고, 네. 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식사를 막 하고 나오셔가지고, <웃음> 정말 기본 자세 안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체지방량이 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여기서 근육량을 조금 더 올리고, 지방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뜨리는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네. 좋은 시나리오인데, 10일 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네. 일단은 근육량은 최대한 지키되, 네. 지방량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식으로 좀 식단과 운동을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10일 안에. <웃음> 네? 주먹 뭐죠? 시질하네. 그래서, 여기 네. 지금 보시면 내장 지방 레벨이 5가 나왔는데, 네. 얘는 운동으로 보다는 식단으로 하셔야지 반드시 얘가 이제 단기 사이사이 껴있는 지방들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팔다리는 되게 가는데, 복부만 유독 이렇게 좀 지방이 많이 측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게 좀 야식을 많이 드시거나, 좀 술을 많이 드시거나. <웃음> 요즘에 접니다.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10일 안에 좀 수치를 많이 떨어뜨려 보는 쪽으로 네!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간만에 재본 인바이 항상 충격을 먹고 끝나는 인바이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니까 눈으로 직접 이제 또 체형도 봐야겠죠? 네! 그 체형을 이제 오늘 봐주실 원장님이랑 네, 어. 와. 체형을 어떻게 봐야 되죠, 원장님? 일단은 최대한 좀 체형을 정확히. 정할... <웃음> 아니 잠깐만. 잠시... <웃음> 네? 엉덩이. 키가 커다시 아닌 줄 알았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 탐나는 <타면은 웃음> 엉덩이. 아니 <아닙니다>. 저도 저렇게 <웃음> 될수 있나요? <웃음> 아니, 배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웃음> <웃음> 최대한 좀 모를 뭐더 자세히 볼수 있게. 네. 상의를 상의를 하실까요? <웃음> 상의 다리. 아, <laughs> 뭐가고기한지이요 세운 게 굉장히 예쁘신데요? 너무 예뻐요. 어요 어깨랑 같이. 어깨 레벨은 지금 크게 별 차이는 없는데 원래 어깨는 뒤에서 봐야 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어. 할 거고 근데 혹시 뭐 평소에 오른쪽으로 말을면 뭐 이렇게 많이, 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컴퓨터나? 오! 카메라를 찍을 때 이쪽 각도를 많이 오 그러면 은 응. 이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발 기준이 발가락이 여기 좀 보이는데 오른쪽은 아예 지금 발가락이 아, 네, 안 보여요 그 아플레스 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더 심각하게 돌아보죠 요 진짜 날씨는 너무 바로 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더 많이 높아요 네. 이쪽이 훨씬 더 높거든요. 제가 아까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꼬세요라고 말이 물어봤잖아요. 보시면은 레벨이 지금 거의 손가락 반개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요. 다행히 얘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보이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윙이 좀 심해요. 이걸 천사의 날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천사이시네요. 날개 이름 천사. 유연성이 지금 얼마큼 나올지는 출을 올해 추신 분들도 많이 뻣뻣을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은 해볼건데 호흡 마시고 입으로 내쉴 거예요. 그리고 머리, 목, 등, 허리 손으로 벽에 이렇게 지금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음. 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씩 얘를 한꺼번씩 벗겨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서 손끝을 발끝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자 네, 자라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릴게요. 네, 좋아요. 자, 나중에 이 영상 보시면 네.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제... 저의 척추척만 주천만... 보인가요? 네. <웃음> 막 이렇게 <휘리로> 이렇게 <휘리로> 하고 올라가요? <웃음> 그 이제 올라올 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한쪽이 더 이렇게 많이 찝혀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랄까. 아, 어. 자, 좋은 일단은 자세 측정을 했고 네. 아까 제가 무릎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무릎이 과도하게 하이퍼 익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좀 주로 오래 서 있거나 하신 분들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지 정상인데 하이퍼 익스테이션은 이 무릎의 뼈가 지금 인대와 같이 이렇게 많이 음. 과도하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보시면 이게 다리가 조금 더 많이 휘어보인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뼈가 선천적으로 약간 그렇게 튀어나오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인 영향으로는 다른 자세 이제 많이 거나 그러면 약간 종아리 쪽에 이제 근육이 이제 변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은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게 무릎을 무조건 쫙 피면 음. 내가 꼿꼿이 서 있는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음 느끼는 거아요 뒤꿈치와 앞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음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때 음 무릎에 살짝 힘을 뺀거 그리고 무릎에 힘을 과도하게 젖혀서 쫙핀거 아 보시면은 체중이 지금 약간 과도하게 이렇게 앞으로 더 실릴 수밖에 아 없어요 맞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언니가 조금 더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실려 는 형태였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배가 더 많이 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부의 힘을 조금 더 많이 넣고 뒤쪽으로 무릎의 음. 힘을 살짝 빼주시는 게 가장 음. 인체에 적합한 자세입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얘는 리포모라는 기구예요. 그래서 음. <웃음> 여기서 이제 주로 필라테스가 병상에 누워 있던 아이들을 위해서 헬라테스라는 아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아 <웃음> 만드신 건데 캐델락하고 네. 리버브가 이 침대에서 이렇게 고안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예요. 신기하네요. 네, 저는 진짜 이 기구들이 진짜 너무 낯설고, 응 음, 맞아요. 정말 생소 생소해요. <웃음>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프가 다 이렇게 빼서는 도 아, 땡기고 막 이런거 본거 같아요 네, 땡기고 막 이렇게 돌리고 아막 이런 운동을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기구로 하는거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왜 다들 기구 필라테스를 요즘 엄청 선호하고 많이 하잖아요 음 기구 필라테스가 이제 아무래도 뭐가 뭐 매트가 좋다 아니면 기구가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기구를 쓰게 되면은 조금 스트레칭을 할수 있게끔 더 많이 가동범위가 나오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냥 매트에서 하는 것보다 스프링이라는 저항을 주기 때문에 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귀엽나요>? 우와, 귀여워 귀여워 <웃음> 이렇게 대형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강도가 이렇게 색깔마다 아하.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제일 스트롱한 강한 거고요. <웃음>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저항을 줘서 음... 운동을 할수 있게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도움을 돼요. 받으면서 네. 그래서 어... 뭐 우리 헬스장도 보면은 뭐 웨이트 머신들 막 그런 머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 걸로 하면은 근육이 조금 맞아. 더 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필라테스도 똑같이 기구 필라테스를 하시게 되면 그런 거에 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는 글들을 <웃음>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막 이런데서 하고, 다리 걸고 막 사진 찍고, 아, 네, 영상 맞아요.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죠? 엄청 어려운 거를 하는... <웃음> 그 약간 이거는 그냥 TMI인데, 이런 힘든 동작 같은 거할때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분들은 네. 이렇게 동작을 취하고,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제가 그러면서 <웃음> 찍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웃음> 착한 측고 아아 언뜻 내려그연령대 아 네. 많으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시면 음그 고문기구 같더요 진짜 약간 저도 아좀 고문기구같이 음 느껴져요 아, 여기서도 유연성과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팔과 음 다리 운동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복근이나 그 척추에 분절을 시키기 위해 유연성 키우기 음 굉장히 음 좋은 이게 가장 비쌉니다. 근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거요? 아이매 말이야. 이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새고 음. 여기 지금 필라테스실 안에 있는 게다 네. 캐나다에서 하고 물건 은 이제 회사의 기부에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온 음. 거래요 다들. 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쳐봐 아닌가? 예? 넓브러지는데 아닌가? 어, 약간 비슷했어요. 요 이거? 어, 그렇게 하기도 해요, 스트레칭 할 때. 이걸 하다고요? <웃음> 네. <웃음> 여자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와요 아! 봤어요 봤어요! 아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포 쪽 그리고 그 척추의 동자를 음, 도와주는 해, 도와주는 것아 네, 정... 정말 이 필라테스라는 그냥 운동 자체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운동 중 하나죠 네 음, 정말 그냥 땀만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도 되지만 약간 뼈를 교정하고 자세교정이 좋다고 맞아요, 그렇게 그 많이 뼈에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근육들 이제 그런 코어 머슬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생활하거나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을 이제 코어 머슬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복부 쪽의 근육이 뭐 코어 머슬이다 네. 코어 머슬 중 하나가 복부 근육인 거죠 아... 어... 네, 그래서 네. 허벅지도 코어모슬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코어모슬들 위주로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 뼈랑 가장 가까운 근육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져지는 것도 근육이긴 하지만 조금 더 깊기 안에 아... 뼈랑 붙어있는 근육들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이에요. 음... 음... 원장님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저희 몹쓸 몸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라테스가 단지 이게 단순하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네, 어? <웃음> 코로 마시고 이 무릎에. 어, 맞아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배웠었어요. 어, 좀 줄까요? 네. 맞아요. 호흡이 가장 기본이자 기초인데 운동할 때 숨을 안 쉬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호흡하는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음. 그래서 네. 호흡만 해도 땀이 막 나요. 음, 원래 네. 제대로 하는 거. 어, 맞아요. 그런 그래서, 얘기 들었어요. 네 필라테스에서는 흉곽 호흡을, 흉식 호흡을 쓰고 있고 요가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복식 호흡. 아, 배를 전체를, 다르구나. 네, 움직이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에서는 흉곽을 움직여서 숨을 쉬는 호흡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흉곽 자체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다 분포가 돼 있어요, 등 뒤에까지. 네. 이렇게 지금 원통형으로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흉곽 자체를 움직여서 공기순환을 막 넣는 거예요. 음... 여기에요? 네네네. 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숨이 안 <웃음> 배가 더 이상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웃음>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흉곽 호흡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은 허리 라인이 조금 더, 더 잘록해 보이고 음. 네. 골반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그런 이런, 이런 바디 느낌. 디자인.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복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흉곽 호흡 할때 음. 이런 코어 모습 중 하나인 복부가 굉장히 더 많이 단련이 되기도 하고요. 음. 실제로는 저도 새 가슴인데 새 가슴이신 분들은 음. 이쪽 이런 흉 흉부 이제 흉각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저도 필라테스 하고 나서부터 흉각이 조금 더 많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했고 음. 열려 있던 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닫혀지고 단단해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 누구나 다 이런 실루엣을 원하잖아요. 콜라병 같은 몸매를 그서 네. 소리 언니도 놀라이될때 네. <웃음> 그날까지 여기, 여기서 조금 더 배를, <웃음> 야식을 안 먹어도 돼요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웃음> 어, 오늘은 오늘 필라테스가 아예 처음이고 하시니까 는숨 네. 쉬는 거랑 그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거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네. 동작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숨을 쉴 건데요, 네. 일단은 흉곽을 약간 이렇게 허그하듯이 살짝만 이렇게 살짝 해서 받아보실게요. 그리고 어깨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실 거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까지는 아시죠? 네. 아까. <웃음> 맞아요. 근데 코로 들이마실 때에는 최대한의 공기를 이 몸통 안으로 넣을 건데 그러려면 은 흉곽이 따라줘야 해요. 그래서 음. 흉곽을 최대한으로 옆으로 벌려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오므린 입으로 후 하면서 공기를 후 가늘고 길게 내뱉을 건데요. 앞에 촛불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촛불이 공기를 후 하고 내뱉으면 촛불이 꺼지겠죠. 그게 꺼질랑 말랑 할 정도까지만 그냥 후 하고 내뱉으시면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코 크게 내이지 마시고 입으로 후내쉬면서 흉각이 이렇게 쪼그라든지 내가, <웃음> 오케이. 아유, 아, 아,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웃음> 어. 너 그거 말씀하신거 맞죠? 그, 이제, 그,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연령이 너무 많으시거나, 혹은, 출산을 하원 나신 분들은 꼭 요거를 같이 해주셔야 해요. 굳이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요런 호흡법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음, 꿀팁 같이 보고 따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 차을 같이 움직이면서 마실 때에는 오히려 얘의 힘을 안 줘요. 살짝 차가운 얼음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차가운 바닥에 앉았을 때아짝하면서 약간 밑태가움직이려 봐요. 데 그런 느낌으로 살짝만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쉴 때내실때 <웃음>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 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거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마실 때에는 얘를 다운 시킬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그냥 호흡을 했을 때보다 아요 뭔가 내 몸통이 밑에까지 힘이 지금 딱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운동하실 때 이런 호흡법을 같이 병행을 해서 동작을 하시면 조금 더내 몸이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요거는꼭 호흡과 같이 힘을 써주시는 같아요. 특히 이거분 강조. 강조. 네. 키스, 키스. 키스. <웃음> 네, 이렇게 해 주실 거고 네. 자, 지금 호흡을 좀 배웠어요. 네. 네. 이번에는 누워서 한번 해볼건데요 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분과 기초인 네. 호흡을 배웠어요. 그거를 이제 배웠으니까 손가락 아까 움직였던 거를 듣고 이번에는 골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웃음> 오, 굉장히 잘하신다요 <웃음> 네, 들로보세요팔꿈치 <따라오세요>. 경우에 <웃음> 그래서 얘가 몸 중에서 가장 범위가 많이 나오는 대신에 굉장히. 턱이 살짝 움직이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래요? <웃음> <웃음> 이게 내가 움직인 거 맞나? 저 움직인 거맞아요 약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목뼈 1번, 2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에요 아 <웃음> 진짜 우리가 지금 호흡이 되고방각벌이되고생각지되고 절감 되었고 이움직이는거었어요 그거를 이제 운동하면서 그랬어요. 네, 가고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계속 힘을 줘야 돼요. 네, 자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왼다리 9 0로 가지고 오시게자 이때 골반 뒤기가 뜨기가 쉬워요. 요추 네. 부분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내쉬면서 오른다리 업. 그렇죠. 무릎 모아주시고. 다리에 이어서 전 좀... 기대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기 전까지 제가 조금 평소에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 야식 금지. <웃음>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네. 일단 실을 나누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일단 호흡하는 거 제가 숙제도 많이 드기려 해요. 남녀분들한테도. 그래서 거울 앞에서 서서 나의 특각이 얼마큼 잘 움직이는지를 캐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만 비터도 여성분들 필수로필수로 해야 하소에도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음. 네, 음. 그거를 연습을 해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식당. 네, 식당. 네, 식단을 해주시는데 몇시주이에요 어, 요즘에 막저오 원래 담 시작하고 새벽에 잠을 <웃음> 10시에 지침을 웬만하면 하도록 하고 근데 <웃음> 네. 아침 일찍 <웃음> 네. 내려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잠을 늦게 잘수록 시욕이 폭발할 아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요즘 에 새벽에 나시가 엄청 많이 <웃음> 지금 필라테스 마치고 운동하고 있는데, <웃음> 뭐야? <웃음> 어, 지금 비포 썸바디라고 썸바디가 나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웃음> 너무 신기하다. <웃음> 우와, 우리 첫 만남 때 갑자기 나와요. <웃음> 와, 이렇게 금 나올 줄이야. <웃음> 뭐죠? <웃음> 뭐죠? 등록세이에요 와, 뭐예요? 이거 등록하신 분들만 드리는 건데. 저도 등록했잖아요. <웃음> 저도 쌤께 등록했어요. 쌤이요. <웃음> 때가 안 타는 네, 걸로. 감사합니다. 어, 어 저, 나 이거 첫 번째 판 봤는데. 어, 진짜요? 어, 네. 네. 어 이거 이거 나, 이제 시작인데? 시작? 시자, 어, 아는 사람들이요? 어. 시작 전에. 응? 어, 이 사람들 알아요? 오, 어, 진짜요? 어. 오, 맞아요. 원에, 저, 원에 나왔던 분들. 저 노랑머리 남자분은 응. 그거잖아요. 방송 그, 댁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둘이 맞아요. 커플 된 거.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오 역시. 선바디가 응, 이렇게 인기가 <웃음> 많습니다. 아어요 제가 이번 투에 나오거든요아 진짜요? 아 여러분, 저는 오늘 첫 필라테스를 마치고 운동을 조금 하다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뭔가 매 영상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네요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있을 때만 잠깐 하고 또 평소에는 잘안 하게 되네요 요즘에는 어 아무래도 조금 제가 데뷔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쉴 때는 쉬고 막또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 쉬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서 되게 많이 나타해졌거든요 그래도 계속 몸을 쓰던 사람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집 근처에 또 바로 생겨서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진짜 제대로 배워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ready 레디 위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26일 날 있는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음 조금 10일이라고 하면 단기지만 조금 단 기간 동안 그날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일 뒤에는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웃음> 그리고 아까 전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비폭 선바디2가 나오는 거예요 선바디2가 방영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조금 보여주셨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선바디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이고. 팔도 아프고 왜 팔이 아프니? 선생님께서 일부러 저 유튜브 찍는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음번에는 조금 기구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변화된 소리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 호흡법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운동 호흡할 때 이렇게 흡! 하는 화장실 참는 그 기분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여러분들도 따라하면 좋겠네요. 그럼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더 많이 공유해드릴게요. 저의 이번 소리 뷰티 패션 피트니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